안녕하세요. 어드벤텍의 최석근입니다. 30년 전에 모든 회사들은 인터넷 기반의 회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말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모든 회사가 인터넷 기반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회사는 AI 기반의 회사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알파고를 시작으로 최근 몇 년간 쏟아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인텔의 칩셋 레벨의 계획을 보셨고요. 이번에는 어드벤텍의 모듈, 시스템 레벨에서 어떤 AI 계획이 추진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엣지 AI를 이해하시려면 엣지 컴퓨팅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엣지 컴퓨팅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팅은 보시다시피 엣지 단의 장비들과 클라우드가 직접 통신하는 개념입니다. 네, 클라우드와 엣지 단의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서 지연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실시간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또한 방대한 데이터로 인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발생하고요. 또 서버 용량에 대한 그런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엣지 컴퓨팅입니다. 네 중간 단계의 게이트웨이를 둠으로써 엣지 단과 엣지 단에서의 실시간성을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로 송신하는 데이터를 줄임으로써 서버 용량 그리고 통신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엣지 기기 간의 통신이 자유로운 그런 통신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한데 네, 시스코에서 발표한 그 포그 네트워크 구성도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어드벤텍이 이야기하는 엣지의 AI 컴퓨팅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AI 레디 엣지 컴퓨팅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AI 솔루션 적용이 준비된 엣지 컴퓨팅입니다. 엣지 컴퓨터 내부에 AI 연산을 가속화하는 AI 엑셀러레이터가 내장되어 있어서 머신 러닝을 통해 사전 학습된 소프트웨어 엔진의 수행 속도를 수배, 수십 배, 수백 배까지 가속화합니다. AI 엑셀러레이터는 예전에 GPU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는데요. GPU, VPU, NPU, TPU와 같은 프로세서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조금씩 다른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서 AI 프로세서에 대해서 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PU는 네,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의 약자로 모니터 스크린에 점을 찍기 위한 프로세서 유닛을 이야기합니다. NVIDIA에서 처음 소개한 용어입니다. 디스플레이 픽셀 단위가 색, 밝기, 질감 등의 매트리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렬 처리에 최적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2007년 NVIDIA 테슬라 제품서부터 연산 목적의 GPGPU, General Purpose GPU라고 하죠. 라는 모듈이 추가가 되었고 그와 동시에 CUDA 라이브러리가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GPU 카드는 뉴럴 연산을 위한 텐서 코어를 탑재하고 있고 지금까지 머신러닝의 학습 기능들은 대부분 엔비디아 GPU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VPU는 비전 프로세서 유닛의 약자입니다. 네, 인텔에서 소개한 용어이고요. 네, GPU는 모니터 디스플레이를 위한 네, 블록이 들어가 있지만 네, VPU는 그런 블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PU와 개념적으로 분리를 해서 네, 비전 프로세서 유닛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네, VPU는 그 학습 목적이 아닌 추론, 인퍼런스 용도로 개발이 되었고요. 그 인텔에서 그 학습 용도의 그 프로세서는 별도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자, NPU는 그 뉴럴 프로세스 유닛의 약자입니다. 주로 모바일 쪽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네, 최신 스마트폰 AP의 칩 모듈 형태로 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갤럭시 S20, 그 다음에 애플 A11. 비롯한 사실은 몇년 전부터 NPU가 이미 내장이 되어져 있고 이런 얼굴인식, 지문인식, 카메라 이미지 분석 등의 기능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3, 4년 전부터 엣지 AI가 여러분들 손 위에서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TPU는 구글에서 만든 AI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 리이라고 불리는 그 장비부터 적용이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내용을 생략하고 그이 전체 네 가지 중에서 어드벤텍이 그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GPU, VPU를 생산을 하고 있고 직접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 NPU 같은 경우는 저희가 NPU가 내장된 AP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저희가 일부,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TPU는 저희가 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드벤텍의 AI 엑셀레이터 모듈은 현재 네 가지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 왼쪽 세 가지 제품은 인텔 모비디우스 X VPU를 채용한 제품입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제품은 차세대 모비디우스 코드명 킨베이 모듈을 채용한 제품이고, 현재 개발 막바지고 12월경 제품 출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킨베이는 네, 모비디우스 X 대비해서 한 10배 높은 로우 뚜루풋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비디우스보다 성능이 굉장히 개선이 됐는데요 경쟁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TX2나 세비어와 성능을 비교해도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TX2 대비해서는 4배 정도 빠르고요 TDP 기준으로는 6배 정도까지 빠릅니다 퍼포먼스는 세비어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크기가 5배가 더 작습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량이 20%에 20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킨베이 제품은 향후 이제 인텔에서 나오는 그 엑셀러레이터를 대부분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PCI Express BY4 그 모듈 제품만 나와 있는데요. 그 M.2 모듈과 미니 PCI Express 인터페이스를 가진 모듈도 현재 개발 중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 출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어드벤텍의 엣지 AI 시스템은 현재 네 가지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 에어 100제품은 아톰cpu 기반의 키오스크나 디지털 사이니지 타겟의 시스템 제품입니다. 네, 다음에 에이, 에어 101제품은 같은 아톰cpu 기반인데요. 네, 딘레일 설치가 가능해서 공장이나 물류 이송 장비 타겟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모비디우스 vpu는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네, 에어 200제품은 i5cpu의 기반입니다. 그래서 저그 팬니스 아, 펜니스 모바일 CPU가 들어가 있고요. i7 장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장비들은 주로 이제 비디오 스트리밍 인식에 필요한 모든 곳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로 이제 번호판 인식이라든지 보안 장비 인식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모비디우스 칩은 2개에서 5개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예, 맨 오른쪽에 있는 에어 300 제품이 가장 활용도가 넓은 제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데스크탑 CPU 재온서부터 어, i5 CPU, I, I, i3, i7, 예, 모든 데스크탑 CPU가 장착이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그, 고성능 대형 또는 소형의 GPU, VPU, 장착이 모두 가능합니다. 예, 미니 PCI Express 뿐만 아니라, 예, PCI Express, 그 다음에 M.2 슬롯도 갖추고 있어서 확장성이 가장 뛰어납니다. 네, 예, 에어 300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어드벤텍은 SRP, 솔루션 레디 플랫폼이라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결합한 완전한 솔루션 형태의 사업 모델을 고객사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 인식, 디지털 사이니지, CNC 관제, 수질 관제 등등 100여 개가, 넘, 100여 개가 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SRP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 시스를 열어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까지 모두 세부 파트명, 주문번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구매 하시면 즉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실제 사례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더라도 이미 완성되어 있는 플랫폼과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수정 개발이 아주 빠르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안내를 드린 그 SRP는 바로 FaceView라고 해서 안면 인식 분야에 만든 SRP입니다. 네, 사이버링크사의 안면 인식 엔진을 어드벤텍의 UI, 그리고 원격 관제 서비스를 결합시켜서 하나의 완전한 SRP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신분 인증, 대시보드 분석, VIP, 블랙리스트 등록 관리 등의 기능을 구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SRP는 엣지 AI 모듈 장착이 필수적이라서 엣지 AI를 대표하는 SRP로 저희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솔루션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IP 카메라 또는 웹 카메라를 통해 들어오는 비디오 스트리밍을 AI 엔진이 분석해서 커스터머 아이디, 커스터머 그룹, 나이, 성별, 감정 상태 등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백엔드 시스템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객 관리, 출입 통제, 출입 이력 관리, 분석 등의 어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어드벤텍의 디바이스 온 기능을 활용해서 다수의 시스템 원격 관리도 완벽히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는 엣지 AI 전체 로드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킴베이 제품은 2020년 Q4 이후로 순차적으로 모듈 시스템 제품이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어드벤텍이 그 추론 기능에 인퍼런스 타겟의 제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머신러닝에서 그 학습용도의 서버군, 제품군도 저희가 라인업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이르는 그 학습 장비들을 저희는 스카이 6000시리즈 서버 제품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일부 GPU 카드를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 카드 쪽이 단가 경쟁력이 높은 편이고 아, 저희 그 서버 쪽 매출군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드벤텍이 추진하는 SRP를 통해서 보실 수 있듯이 어드벤텍의 성장은 파트너사와 함께 가능합니다. 현재 어드벤텍 에코시스템에는 500개가 넘는 파트너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드벤텍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